<웃음> 음, 잘 들린다 <웃음> 윈도우가 보이는데 왜 화면이 안 보일까나? 오! 보인다! 아이 사이트로 들어와야지 보이는구나 헐 어이쿠야 방송 시작할게요 아이고, 잔영님 약속이 있으시군. 어 h e p r 곧 열심히 가느라고 좀 시켜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천천히 세팅 좀 할게요. 아..미끄리물 여기 스캔볼 있는데.. 그래도 기대할 것 같아요. 아..소리 가 잠시.. 이런정도 임시방편되될거요 아! 주방이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웃음> 감자전분한다고 엄청 돌리고 있어요 I... y e 결국 저도 노트북으로 들어갈게요. 아이 어어 이거레 이거 레이어 어떡하지 다? 이미 포토샵 파일이 있으니까 전부 다 지울게요. 이거 전부 다 지울게요 아니야 다 지워 <웃음> 어쩌지 이거 새문서를 만들어야 되나 설정을 안만들었네 채팅 올 전부 다 지우고 아 이거 언제 다 지워 아깝지만 일단 psd 파일이 있어서 다 지울게요 아왜안 지워져 아니 아 이거구나 아 잠깐 내 얼굴 그리다 말았는데 <웃음> 얼굴 그리다 말았는데 그냥 다 지워야 되겠다 안타깝지만 전부 다 지워야돼 아. 아. 아니 왜 안풀리.. 이거.. 음.. 전부 다 선택해서 빈 레이어를.. 엥 텔레트 셀렉션 디 셀렉트 괴물 괴 그거 좀 꺼낼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여기 불러오려면은 <웃음> 잠시 이거 복붙해야 는데 음... 스캔버니. 아, 전에 그렸던 거. 이거,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하하하. <웃음> 아, 오신 분들 반가워요. 이거 오신 분 카운팅 되네. 반갑습니다 시청 그림이고요 아직 그 공유 링크는 제가 보내놓지 않았어요 지금 러프를 제가 고르고 있어서 러프를 뭘 기반으로 그리는 게 좋을지 지금 보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러프 뭐하지? <웃음> 제가 따로 그거 저장해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웃음> 그걸 못뭐 찾겠죠 이거 프롤로그, 이거 원고를 다.. 웹툰 원고를 제가 그냥 채로 갖다 놓기는 좀 그래가지고 <웃음> 다른 거 찾고 있어요 분명 러프가 이쪽에 있었어 음 여기 없네? 이쪽에 있나? 인물? 배경? 둘 중에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인물 할까요? 배경 할까요? 인물 <웃음> 할까요? 인물을 하면은... 어떤 인물이 좋나아 아, 분명 스캔본을 제가.. 이쪽에다 뒀으데 마땅한 스캔본이 떠올리지가 않아서.. 고심중이에요.. 인물로 할래요? 인물로 하실래요? 이거.. 일단 이거.. 아 너무 용량이 많네.. 아, 아영, 이렇게 해야지 얘가 들어와요. <웃음> 아 잠깐만 오퍼스티 적용돼서 들어오는구나 이거. 뭐 상관없네. 얘를, 얘 키워야겠다. 잠시만요. 여기 고더키우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중앙 이걸로 하면은 들어와요 지금 이 그림 파일로 불러왔는데 이거 같이 그리실래요? 이거 어차피 라인 영역 하나씩 정해가지고 여기는 러나 여러분들도 새로운 레이어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세요 이거 라인 정하는 거 영역 정하는 거? 아. 제가 이, 이 캐릭터 맨맨쪽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정에 나눠서 그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공유링크 보내놓을게요 아 원래 이거 이어서 그리려 고 그랬는데 치도님은 가신것 같고 안 오신 것 같고 오 꺼지면 안돼 헤이 꺼져버렸네 컨티뉴 라스트 원 돌아왔습니다 이게 한쪽은 태블릿이고 리브 Okay. Uh -huh. 그 뭐야 이거 관리자빼 뺏어올 수도 있나? 조심히 터치를 하겠군요 <웃음>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해주세요 제가 가운데로 할까요? 맨 왼쪽으로 할까요? 저 가운데 할래요 <웃음> 이거 저 가운데 할 거임 저 가운데 그릴게요 이거 이제 컬러 버전으로 라인 따서 그릴 겁니다 표정도 좀 바꿀 거고요 음, 일단 저는 여기로 할게요 여기로 나 보라색으로 이정도 두께면 되겠다 감정으로 저는 이쪽 캐릭터를 그릴게요 다른 분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표정바꾸신 것도 되고요 뭐 러프 기반으로 더 장식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러프 기반으로 마음껏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채팅 링크 보낸 저, 저거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쪽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 사람 캐릭터. 저는 이제 태블릿으로 조작을 할 거예요. 아 이거 근데 피랍 안 먹네 또 <웃음> 아이 필압이 먹혀야지 더 재밌는데 피랍이안 먹히네요 아쉽게도 이번엔 또제 태블릿 필압이 안 먹고 있어요 참으로 유감이군요 진짜 피랍 안 먹으니까 너무너무 별로 투명도가 조절이 돼가지고 어 이거 뜨면은 피랍 먹나? 안 먹네 이거 투명도만 조절이 되네요. 너무 살살 하면은 연하게 그어지고 라인이. 별거리야. 그 햄. 전체적인 거는. 자, 화면으로 봐야겠어. 피가 주는것 같은 효과를 줄순이 있어요. 좀 번거롭고 복잡할 뿐이지. 줄순은 있어. 지금 그 정도면. 제법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물론 반대쪽도 똑같이 해야겠지만. 이거 계속 디지털로 그리는 연습하면 은 분명히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속도를 빨라지 빠르게 그려, 그려보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모양이 돼버리는데 한 번에 그냥 그려버릴 음, 아깝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눈이 더 커요. 이쪽이 좀 작구나. 음.. 얘 그러면 은 크게 줄여줘야겠다. 얘, 이거, 크기, 뭐, 줄이니? 이걸로 입력해야겠네? 아, 이거, 시프트 안 돼가지고, 이거, 아. 시프트 안 되는데. 시프트 써야 돼. 와, 잠깐만요. 멘버올것 같아. <웃음> 어, 저거는, 시프트 키 눌러야 되네? 안 그러면은, 이게 일정 크기 확대 축소가 어려워. 이거 컴 최적화여가지고. 쉬프트가 안 되는구나. 최 쨍. 아, 쨍. 그러면은, 얘 이거 맞춰야겠다. 얘하고 얘하고 눈 크기 맞추자. 어, 우선은, 제가 이걸 떠나서 떠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걸로 해야 된다 이게 좀 불편하네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눈이 이쪽을 좀더 크게 해놔가지고 어좀 줄일까? 표정. 음 이거 보면서 확인해봐야겠다. 아 이거. 위치 이렇게 동면은 보면서 확인을. 아예 밑으로 내리려면 이렇게 내려야 돼. 노트북하고 태블릿하고 천천히 봐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디선 l 컨트롤티 o n t r o l d i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떠 okay. o 하고 y okay. Okay, okay. o 깔끔히 끝나겠네요. 이렇게 음~ 빛이 이렇게 해서 딱 잡아주자. 오 라인을 맞춰주고 아.. 조금 기울어져 있긴하다.. 얘가.. 이런..느낌.. 이 정도의 시선도 나쁘진 않군요.. 이제 선이 조금 망가졌으니까.. 얘.. 다시 그려주고.. 근데 이게 이거 안 좋은게 이동을 한번 하니까 이게 다 깨져요 이쁘게 분명 그렸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그 이게 보이거든요? 아니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네? 방송중인데요 왜요 이쪽 보완해주고 아 진짜 머리카락 제거 엄청 많이도 <웃음>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나 봅니다 하나하나 신경이 엄청 쓰여요 스케치러프로 손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 오는 이번엔 손 진짜 제가 굵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굵게 쓰고 있나? 지금 라인. 라인 너무 굵게 쓰고 있는 것 같아. 음, 얘 어떡하지? 너무 굵게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야분 라인 들어갈게요 한 번에 굽는 게한 번에 굽는 게잘안 돼요 심심스럽게. 아.. 저거.. 저, 저 뭐있지? 집었어요.. 아 점이 있었어 얼굴에천 <웃음> 킹 자도 빨리 먹어야 돼. 오 예, 예예 자장님 아 너무 늦게 왔다 오예 어, 자장님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야 아예아 예. 아, 너무 그림에 빡 다들 어 채팅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림에 너무 빡 집중을 해가지고 늦게 왔습니다오 어, 자장님 반갑습니다 아예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아이 근데 왜 타이, 타이핑이 안 쳐, 쳐지니 세이브 <웃음> 어, 혹시 저 얼마나 많이 지났나요? 혹시 얘 채팅 보내신지 많이 지나나요? <웃음> 아 그림 빡 집중하고 있어서 아무도 없, 없길래 막더 그랬나봐요 <웃음> 어. 머리카락이 지금 산을 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오4 6분째에요 어! 그러면은 지난 링크면은 이거 못들어와요? 혹시 지난 채팅 못보나요? 여기 여기 링크 ag.io 이거 이거 뒤에 보 이렇게 있는거 share your drawing 이거 url 지금 한번더보네요 아니 위에 있는데 이미 지난 채팅 못보시면은 말씀해주세요 틀어보기 어, 전체적으로 보기엔 저렇게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제 태블릿 기준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쁘게 안 나와요, 라인이. 이 밑에가. 왜 그럴까. 이쪽을 이쁘게 정리해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림 가리니까 어, 잠깐, 트위치 방제 시참 안 되어 있나, 지금? 방제 설정, 기본 설정으로 그냥 해놓고 들어가졌거든요 시참 그림 방송 방제 아니면은, 많이 못 알아채실 수도 있겠다. 오늘 시참 하는데. 채팅 많이 잊지 말고 아그저죠 링크 다시 보내드릴게요 <웃음> 들어오세요 <웃음> 들어오세요 뭐 들어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이거 지난 채팅 묻히면 안 보이는구나 올릴 수 없어요? 그막스크롤 위로 올리는 거 유튜브하고 좀 다른가봐요? 그럼 저 직접 폰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 링크 위에 있는 거안 보이면 제가 주기적으로 저 링크를 그럼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채팅 붙이면. 헐. 아. 링크. 아이 폰은 트위치 앱이 없구나. 아, 제발. 오, 오셨다! 네, 찬영님. 왼쪽 캐릭터로 하실 거예요. 오른쪽 캐릭터로 하실 거예요. 인물 선택해서 그리, 그려주시면 될 겁니다. 오. 뭐지? 어, 그, 이거 레이어 그, 더블 터치 하시면은 이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닉네임하고 옆에 뭐작업명 이런 식으로 선 채색 이렇게 하면 되고 <웃음>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에다가 위 이름 적어주시고요 잔영님이라고 이름 적어주세요 이제 남은 자리는 하나뿐이군 뭐 어차피 더 여기서 인원이 더채워질것 같진 않으니 <웃음> 여유로이 그려주세요 시도님 오시면은 끝나겠네 <웃음> 아 자냥님하고 같이 그리는 거 진짜 처음이다 뭐 <웃음> 이번에 진짜 처음 같이 그리게 된거 같은데 지금 어때요? 혹시 태블릿 쓰시나요? 저처럼? 폰으로 그리시나? 이쪽으로 치셔도 돼요. 그 메시지. 밑에 하단에 말풍선 있거든요. 이쪽으로 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칠수 있어요. 키보드가 멀어서. <웃음> 아, 음. 그럼 모바일로 치셔도 돼요. 모바일로 들어오시면은. 아니다 그냥 트위치로 <웃음> 이거 설마 그럼 키보드 말면 저거 채팅 트위치 저거 채팅 칠 때도 왔다 갔다 좀 하시나요? 막 머니까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채팅하시려나? 컬러 버전으로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서 한번따보는 건데 1.9픽셀 여기 하려고 했지 시작하신다. 저거 러프 표정 바꾸셔도 돼요. 저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은 바꿀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 이거 얼굴 이거 눈 코입하고 레이어 분리할 걸. 아또 이거 또 깜빡하네. 레이어 분리해야지 뭔가 좀할 맛이 그리는 게좀 편한데. 레이어 분리를 안 했죠. <웃음> 아, 젠장 아. <웃음> 저거 굳이 막 지금 와서 분리를 하려면 저거 시간 엄청 걸리는데 좀 번거로워요, 작업이 미리 분리를 해놓고 그림을 그렸어야겠어 진짜. 작업 방식은 자유해 네네네 자유입니다. 네 러프만 제가 드리는 것 뿐이고 위에다가 뭐 장신구를 추가한다든지 자기만의 스타일로 의상을 바꾸신다든지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웃음> 어이분아 맞다 잔영님 스타일이 약간 저는 눈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탁 튀게 그리는데 이 부분을 잔영님은 거의 실사체 비슷하게 오목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리죠 이런 느낌 저 스타일의 그림체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오오 오, 벌써 채색을오아 설마 그거예요? 그니까 채색 먼저 하고 그 위에다가 선을 나중에 마무리로 싹싹 긋는 거어 뭐 그런 스타일 괜찮은데 저는 항상 선을 먼저 그리거든요 채색하기 전에 무태할 <웃음> 거 아니면 그렇게 그린는데 무태하면은 아 무태 너무 어려워 무태 너무 어려워 금금 <웃음> 신기반기! 구경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딱화면 전체적으로 저 노트북으로 딱 띄워놓고 저 작업하는 게이 제가 2인분을 이, 이 차지하긴 하는데 방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음> 원래 다른 분은 그림자분 신실 원래 금지인데 <웃음> 방송을 이렇게 해야지 좀더쾌적하더라고 어쩔 수가 없는 것같아요 방송을 위해서 근데 진 이거 구려오면서 그림 그리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역시 같이 그리면 참 재밌어 자 1점으로 2.5 선을 두껍게 해야지 이번엔 제가 오랜만에 선을 두껍게 쓰고 있어요 아 참고로 저 구도 하나 도전한 거 제가 처음 그려본 구도또 하나 도전한 거 있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스캔을 해야 되긴 한데 아직 스캔을 안 해서 스캔하면서 보여드릴까요? 그 약간 진짜 어려운 구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웃음> 임신 인신하고 나서 출산할 때막그 옛날에 동아줄 꽉 잡고 그 <웃음> 뭐지? 진통? 그런 거 비명 지르면서 맞는 거 있잖아요 그그 그 구도 아니, 아 뭐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다 이거 좀 설명하기가 근데 그 구도 처음에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 만화책 보면서 제가 관련 그만화책이 구도가 있어가지고 그거 참고하면서 계속 그려봤어요 한번 성공해서 그려본 게 있어가지고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뭐픽로하면 2픽셀인데 3픽셀이면 근데 이렇게 선이 두껍게 그렸어 어 배터리 없다 이쪽은 좀 가는 선을 많이 그려야 되겠다. 8시 반이네요. 오늘은 9시 이전에 끝내야 할것 같은데, 그래서 8시 40분에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라인만 따고 내일이어서 네, 그리는 걸로 해도 되죠? 괜찮죠? 지 그려나가시는 거지 오, 멋있다. 저녁용 그림 태박 아, 이것도 이렇게, 연하게 안 된다. 유 <웃음> 젠장. 이거 지, 너무 지멋대로야. <웃음> 적응을 할 수가 없어. 와, 이제 최소 저거밖에 안 돼. 잠깐 헐. 와, 힘 빼도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네. 그런 거할수 없고. <웃음> 결국 제가 택한 방법은 천천히 쉬우는 것뿐 오, 우와 실사체? 신기하다. 오, 무태네요, 무태. 구워진 거 무태. 무태 대박. 구형부터 대박. 하드메스에 따라서도. <웃음> 아. 아, 그거... 음그 약간... 최소화... 이거 뭐지? 두개손가락으로쭉 좁혀주세요. 최소화...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의 윤곽이 보일 거예요. <웃음> 이렇게 그렸습니다 좁은 머리카락 좁은 외곽선 명암 들어갈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고 얇은 외곽선으로 명암 표시, 영역 표시까지 이번에 그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웃음> 와 신기하다. 자네님, 그는 거의 실사체형, 이제 채색 들어갈 거임. 50분에 방종할게요. 참고해주세요. <웃음> 아, 이거 근데, 이거 색깔 그 등록 팔레트 이런 게 없네요 일일이 그냥 찝어 가지고 아니면 이 위쪽에 색채 색깔 값을 입력을 해 가지고 칠해야 하는 구조 였군요 진짜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닌데 <웃음> 전 일단 이런 부분은 그렇게뿅아 잠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칠해지니까 아 이거 직접 터치를 해봐야지 알것 같아. 디셀렉트. 다음. 저쪽을 칠할 거예요. 대부분의 용법은 얘로 해야겠다. 이제 페인트 툴통이 잘안 먹다 보니까 포토샵처럼 뭔가 넓은 범위를 칠할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선택 입력 추가해가지고 시프트 컨트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 이렇게 추가 선택하면 사라지네. 할수 없고 꿈치카주자그 영역 빼고선 찾아게 되는 거야? 아 기준을 기준 설정해야 되는구나 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액티브 오드컬러 안되네 컨티규어스가 뭐지? 영어로 다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 이걸로 근데 제대로 이게 채색을 이렇게 두번 해줘야 되는구나 여기 이미 칠해져 있는 부분이면은 좀 곤란하겠네요. 에휴 페인트 툴 통이 이게 이비스만도 못해 <웃음> 이비스만도 못해서 일일이 이렇게 다 칠해줘야 돼힘 너무해 캄캄. 어. 여 기를 키워 이게 추가적으로 입력하기 그게 안 돼서 링 이렇게 집어줘야 됐네요. 제 하는 수 없군. 아, 소토리 편하긴 편한데. 에이, 뭔가 그래도. 뭔가 2% 부족해, 얘가. <웃음> 2%가 부족한 느낌이야. 선택이 이게 포토샵처럼 시프트 눌러가지고, 이게, 렇 이건 컴에만 한정이 되는 것 같아. <웃음> 안타깝게도. 실되나봐 디셀렉트 흠. 그래도 자네님께서 채팅기능도 좀 이제 슬슬 쓸줄 아시고 엔간한 기능은 그래도 사용 천천히 적응 이번엔 처음이죠. 이 프로그램 쓰는거 툴처음이신것 같은데 시참도 지금 처음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 우와 뭐야 우와 저 광원이에요 저거? 오졌다잉 저거 다듬으면 완전 실사판 레알 각인데요? 와 근데 심지어 컬러까지 약간 그 어, 뭔가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제 캐릭터 아니 저 캐릭터 자작 캐릭터 그 약간 성격을 굉장히 잘 맞물리는 그런 컬러예요 약간 야망 크고 막 그런 캐릭터 <웃음> 전보라색이참 어울리거든요 그것도 짙은 보라 느낌 팍 와요 벌써 <웃음> 얘가 사실 악역으로 나오거든요 악역다운 포스를 <웃음> 어, 컬러 대박이다. 맘에 들어요! <웃음> 화살표? 응? <웃음> 화살표는 왜요? <웃음> 아, 잠깐, 저 표정. 저 표정은 <웃음> 굉장히 기뻐한다는 표정 같은. 이름 지우셨네? <웃음> 이름 지우셨군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적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 그림체가 다 다른데 제가 어, 그림체에 관련해서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누구 그림체인지 몰라서 <웃음> 헷갈릴 수 있음, 있음으로 그 방지 차원으로 그냥 올린 거예요 지금이야 뭐 <웃음> 아 졸려 <웃음> 죄송합니다 지금이 야뭐 크게 상관 없는데 나중에 사람 많이, 많아지면은 <웃음> 많아지려나? 아무튼 참여하는 사람이 세분 이상이 되면은 조금 그럴 필요가 있어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원래 처음에는 이 PSD 파일 자체를 참여하신 분들께 책은 계속 시참 끝나고 나서 뿌리고 있거든요? 이거 완성할 때마다 시참 그 PSD 파일을 갖다 드리고 있는데 그냥 당사자 그 참여하신 것만 따로 추출해가지고 레이어 그것만 보존해서 드릴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하기가... 또 사실상 많이... <웃음> 좋더라고요. 많이 많은 수고스러운 작업을 해야 돼. 레이어 어떤 게 어떤 건지 다알수 없고 막 레이어 섞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채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저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워터마크를 전용? 전용 워터마크 같은 거 따로 만들어서 드리거나 맞춤 제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워터마크 같은 거 이제 그림 도형 방지용으로 만들어볼까 해요. 워터마크 만드는 것도 방송하면 좋겠다. <웃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도형 방지용으로 약간 이게 그림 자체 위에다가 투명 약간 반투명하게 사라락 가는 그런 워터마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표시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턴식으로 그렇게 하는 쪽이 좀더 안전할 것 같아서 워터마크를 제작을 할 생각이에요 시참 끝나면 그거 할 거예요 <웃음> 시참 끝나면 워터마크를 제작해보자 할 겁니다 참저 블로그 아니 카페 글로 방송한다고 알림 글안안쓴것 같은데 <웃음> 많은 분들이 이 시간대를 놓치실 것 같아 <웃음> 아,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어 이번엔 거의 채팅으로만 알려드렸지 그 게시글로는 안 알려드렸던 걸로 오 뭐야 오 이상 순식간에 다 그리셨네 응. 와 쿨러 되게 마음에 든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다이슨 핑크색 <웃음> 아니 보라빛 핑크 저 저런 색깔 좀 좋아해요. <웃음> 왕 이건 취향 자격의 컬러 선정 큼큼 아닌다 그정도 니까 컬러링이 잘 되는 구만 이번에 선이 굵어가지고브러시가좀 굵어도 잘들어가네요기가 <웃음> 콜라기가 굵어도 가들어도가들어가 지금 이쪽 컬러링 정리 좀 약간 전선 굵기를 1.5포인트 굵기 하나하고 2.5포인트 굵기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 정도 지금 필압이 제가 안 먹혀가지고 웬일인지 아니 이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멀, 안 먹힐 때가 있고 지 맘대로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압을 그 필압 때문에 아주 그냥 진짜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그.. 두 가지의 굵기로 했어요 하는 수 없이 필압을 두 가지의 굵기로 하. 아 그러고 보니 영상값 다 안올렸는데 저번 주꺼 영상값도 안올리고 있었어 만들어두기만 하고 올리질 않는 거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제작 중에 있고 <웃음> 영상과 꾸준히 못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 아 요즘 제가 재밌는 포켓몬 시리즈 하느라 그거에 시간을 많이 뺏다아내 뺏겠... <웃음> 네, 포켓몬 너무 좋아 정세가 <웃음> 아 아직도 하고 있어 포켓몬은 겉으로는 접었다 접었다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불돈 아니 불돈 아니고 본가도 좀 했어요 근래 <웃음> 들어서 포켓몬이 너무 재밌어서 그림 그리는 시간 <웃음> 그림 그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포켓몬도 자꾸 하게 돼 요즘은 근데 방송으론 안하고있어요 포켓몬이 음. 재밌긴한데 이제 방송으론 못할거 같.. 안할거 같아요 그전에 너무 치인게 많아서 안할거.. <웃음> 많이 상처를 치인게 많아 평소도 막고 재밌는데 방송은 못하겠어. 불도는 물론 방송할 거예요. 불도까지 안할순 없어. 불도는 재밌죠. 오, 명함 대박. 오. 아, 저옷 있잖아요. 저 의상. 어떤 복색인지 아시,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웃음> 어떤 복색인지. 아 진슬슬 졸리려고 하네. 소리. 잠은 진짜 못 이기나 봐. 잠도 못 이요. 잠이라는 게참 감정인 것 같아요. 인간. 사람이 살면서 잠을 이기기가 쉽지. 하하하. 서도 우설선을 슬슬 칠해야 될것 같다. 이거 잠금 어떻게 하지? 외곽 바깥 잠금. 이거 외곽 바깥 잠금 없나? 아.. 젠장 알파장금 이런 거.. 없구나. 아.. 불편 아 불편 금금 아저이 색깔 잠깐 찍어도 될까요? 이 컬러 저 이거, 이걸로 입히고 싶어서 자행님 쓰고 있는 이옷 컬러 잠깐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저, 저도 좀 칠하면 안 될까요? 아.. 저기 밑에까지.. 안됐구나.. 진짜.. 선택이.. 이렇게 안네 <웃음> 어.. 음.. 아하.. 컬러이 원래 저 의상 이 컬러는 사사르가 있던 컬러인데 사사르가 즐겨 입는 의상 컬러이 이렇게 하니까 또 나름대로 그릴만 하다 디셀렉트아 이제 9시인데 아 그전에 끝나고 했는데 엄청 그렸어요 아, 아 가져가.. 아 이제 안했는데 그게 다가져가신게 아니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의상 컬러 가져가면 안 돼요? 아, 안 되나요? 그냥... 아니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전님 아이 죄송합니다 다른 컬러로 바꿀게 그럼. <웃음> 어 어떡하지? 어떻게 마술봉 툴이 없네? 아니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 연한 이 분홍. 지금 명암을 넣으셨는데 연분홍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다가.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컬러를 좀 맞춰볼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이 컬러하고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웃음> 아다다 가져가셔도 된다니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서부터는 아아 네. 아, 여기서부터는 제가 할게요 <웃음>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울리는 또 다른 컬러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 안쪽에 이 라인하고 외곽선하고 이 컬러하고 밝은 컬러하고 섞으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컬러를 갖고 오게 되었어요. 제가 보라색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웃음> 핑크브라 이거 컬러가 아주 어울려. 자냥님은 핑크색으로만 칠하셨지만 약간 저는 이가 보라하고 핑크하고 섞으면 은짠 <웃음> 원래 제가 얘그 옷을 검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머리색하고 많이 겹칠 것 같아서 다른 색깔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검정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진 발분이 핑크색에 가까우면서 이제 보라색, 진핑크 정도가 되겠네요. 물감이 툴로 전부 이쪽을 칠해버리면은. 아 너무 안 어울리나? 어 지금 괜찮아요? 컬러? 잠깐만요 아 조금 더 짙은 컬러보냈는데 남색이 아까워 이거 이거 음.. 이걸로 이렇게 그리면은 그리고 지금 이 컬러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밝거든요. 포토샵으로 제가 나중에 완성해가지고 보내면은 그때 이제 필터 조정으로 약간 어둑어둑하면서 은은한 옷차림으로 사라락 바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의 그 야망적인 컨셉에 아주 잘 어울리면 그런 느낌을 연출해볼 생각이에요. 아, 이제 방종해야 되는데. 방종해야 돼 목표는 9시가 다됐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그려요. 방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칠하고 이제 끌게요 와, 진짜 자영님 진짜 잘 그렸다 <웃음> 자영님 들어가세요 이제 저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자영님감사하고요 내일에 완성해가지고 내일 완성하면은 PSD 파일 그때 보내드릴게요 그럼면전 여기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웃음> 아 이거 캐릭터 이거 의상 진짜 저거 저기서 좀더 가공하면은 완전 룩스의 야망적인 그 인상 뿜뿜 할것 같은데. <웃음> 아. 와, 진짜 저렇게 실사처로 그린 거 진짜 처음 보고. 감사합니다.